디컨터는 김벌레의 실제 얼굴을 모른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준비 중이다. 네 실례하시니까 너무 크다. 너무 반대로 네, 너무 김벌레는 PD인 척 연기 중이다. 제가 그 예전에 무한도전 음, 조, 네. 조연출이었어가지고 진짜요? 그때 엄청 그, 어려 보이시는데? 또라이 콘테스트 할때 그때 뵀었습니다. <웃음> 같은 시간 카메라를 확인하며 디컨터를 기다리는 PD. 예. 조금 집이 조금 어둡습니다. <웃음> 실내 이거 신으시면 되고 네. 이거 그냥 대충 신 네. 들어오시면 네. 아니 뭐야? 두벅 두벅장이야? 대박이네. 아 지금 컨셉을 잡고 있으시나? 아 컨셉은 아니야. 인사을 그린다고. 그게 안에 김벌레님이셔가지고. <웃음> 아 근데 이... 진짜 존나 무서워요. <웃음> <웃음> 진나 무서워요 육회 하신다고 그, 육회? 네 소고기 육회 하신다고 자유 드럼 아뭔소이야아 진짜 진짜 무서워요 진짜로 야. 아 <웃음> 진짜로요 아니 진짜또 요리할 때 주변에 오면 좀아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하하쾅쾅쾅쾅쾅쾅 <웃음> 정량적인 게 도래죠? 아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와 이렇게 또 아, 오히려 좋다 어아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영상도 보고 제그 영상 성향도 원하는 데... 죄송합니다 재미히 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카메라가 있었네 네 나짜무무서어 내가 본첫 만남 임팩트 중에 짱이다 빈골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켜집니다 아 진짜로? 빈골렛 아, 찾았습니다 이번엔...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예 목소리가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 아방송이나 아, <웃음> 다룹니다 <웃음> 아 진짜 빈골렛입니다 <긴> <웃음> 불벌레는 나중에 한번 따로 불러가지고 존나 패해라구요 죄사 없는 새끼 처음엔 또지 아닌 척한거 알아 이 새끼? 예전에 무슨 지가 방송 조연주이었다고 시킨 몇년 전에 봤대 나중에 생각해이 새끼 나, 나한테 나이도 적혔어? 정신당한 새끼 아니나 미안